너무 팔란 대감에 얼매 있는 당신은 불사대입니까? 그래 차라리 아싸리 멜리나가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게 제일 좋겠다 그 앉을 때마다 그리고 멜리나 이야기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각 지역이나 무기나 바오고낄 때마다 다르게 반응해주는 그런 게 있음,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불량은 체육으로 남지 않나 전작에는 항상 화방녀가 마을 안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작 화방녀는 다른 화방녀에 비해서 항상 모험에 같이 따라가주는 그런 포지션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솔직히 여기 방에서 프롬소프트 게임하면서 짐승 쪽 엔딩 본 사람 많잖아 의지 말하지마 다돼한 번쯤은 짐승 쪽 엔딩 봤잖아 짐승 쪽 엔딩이 뭐냐 고요 엔딩 끝마칠 때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 항상 항상 들어오는 단골 질문이긴 한데 나 항상 또 이렇게 다, 답을 하죠 삶이고 엘드 님, 이고엘드님이 나의 삶이다 밥은 그래도 다르게 먹지 다르게 먹잖아요 그래서 아니 매번 다르게 해야지 왜좀 드는 생각인데 사실 게임이라는 게 항상 완벽한 게임은 없다 보니까 난 그냥 여러분들이랑 멀티하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 방송 자체가 시청자 참여율이 되게 높긴 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게임이 내가 하는 존재의 이유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다른 게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 멀티를 할 거거든요 마인크래프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? 아니면은 그냥 스팀에서 멀티하는 게 나아요?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<웃음> 마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마크를 하라고 하면 나잘 못할 것 같아 5회차 돌면 쓸만한 조합이요? 쌍단도 어때요? 쌍단도 쌍곡 하위 후원 같다고요?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동생 군대 보낸다고? 그거 먹이지 않았죠? 논산 주의 식당 안 들어갔지? 논산 쪽에 갔던 사람 다알 겁니다 진짜 밥이 얼마나 맛이 없는데 차라리 훈련소 안 있는 밥이 더 맛있어 예 네, 맞아요 나도 솔직히 훈련소 가서 맛있게 먹었어 논산 짬밥이 맛있더라고 물론 부대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은 논산 밥은 한 평타 이상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빠질 수 있으면 빠져라 진심, 리얼 그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? 아! <웃음> <웃음> 이거 억가임 이거 암튼 억가임 내가 보 이거 억가임 의수도? 의수도는 쓸 일은 있어요 그건 그래도 공중 날아다니긴 하잖아요 너무 판란 대검에 얼매있는 당신은 불사대입니까? 불사대인 것 같은데 당신 사상검증 한번 들어가겠어?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치킨 뼈 드세요 순살 드세요 아뼈 드세요? 아 반란붕자는 아니군 그러면은 이게 무슨 구분법이냐고요? 우린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순살 순살은 이제 마달못들이 먹는 겁니다. <웃음> 딱 말하는 순간 이제 펠리르 놀란 막 생기고 막상수육게 소스 부어도 화안 내냐고요? 어? 저 죄송한데 저는 부먹한데요?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<웃음>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아 근데 저는 뭘 어떻게 먹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부먹으로 먹냐면 은제 누나가 부먹이거든요. 제 누나가 이가 그렇게 조, 좋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구워서 먹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 먹었어요. 그러니까 제 앞에서 부먹은 토 달지 마십시오. 그래 부먹 건들면 어 가족 건드는 거야 인질이 좀 센데. 뭐야 왜, 왜 이래? <웃음> 오, <엘들링 아파열. 웃음> 어 엘든링 아파요. 아, no. 응? 구하러 왔구나. 아니 나도 떨어졌어. <웃음> 이게 왜 한방이야 <웃음> 이거 한방 날줄 몰랐는데? 나 좋은 생각 났어 애들 다 몰아가지고 저기다 던져버린 다음에 역시 흉주는 지하로 던져버려야 돼 내가 왜이 방법을 생각을 안했지? 고드프리가 해당 영상을 좋아합니다 <웃음> 어?